히어로 뽑기 두개 발전. 한번 뽑아볼게요. 뭐가 나올까. 돌려. 응? 음? 뭐야. 아니, 위, 위, 위, 뭐지? 어, 아, 여기구나. 아, 이렇게 나오는 거네. 6번. 뭐지? 아, 씨! 근데 괜찮다 퀄리티가 장난 아닌데? 엄청 빳빳해 한번 더? 한번더 하자 오 이거 이거 나오면 좋겠다 이거 얼마야? 100전돈 <웃음> 받아 쓰고 있습니다 200 플래가시아 폰 이번에는 어 좋은거 나왔으면 좋겠다 똑같지 않은거 나왔다 누까거야래 근데 퀄리티 되게 좋은데? 이건 다, 다 뽑고 싶다 자 일단 여기서 멈춰주세요 다시 뽑으러 왔어요 그래도 주인공 메인 좀 나왔으면 좋겠어 가지고 야 이거는 누가 나올까 과연 야 이거 진짜 코끼랑 똑같아 소오발안 안 나와 감마 2호 똑같은거 바로 연결 나오지 않겠지? 한번더 갑니다. 그래서 3,000원 치고 퀄리티가 되게 좋아. 나온 거이 1원 나오려나? 근데 슈퍼 히어로, 아. 이번에 나올. 야, 이거 진짜 폭렬이 <웃음> 똑같네. <웃음> 여러분들, 저 폭렬이랑 똑같아요. 어? 왜냐. 피콜로 나왔거든요. 이 넣었어 손우가 안나올지도 몰라 이러다가 이거는 나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거 보니까 연속으로 똑같은거 안나오겠지? <웃음> 브로리 애들이 나왔어요 이거 지금 슈퍼 히어로인데 브로리 애들이 나왔네 큰일 났다. 다음 또 뽑아야 돼. 네, 네. 스노반이 여기서도 안 나와. 나 근데 이거 나왔으면 됐어. 스노반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손오공이 돼지 있는 거. 아, 야, 반다이 낳고 이렇게 내돈또 먹네. 대단하다. <웃음> 반마 1호 나왔습니다. 돈 바꿔야겠다. 나올 때 까지 야 여기서 그렇게 원하는 거 빼고 다 나오네요 이제 안 나온 거두 개밖에 없습니다 순서대로라면 나와야 되는데 뭘까? 아 이제 원했던 거 나왔습니다 근데 순서대로인 거맨마지막으 5반 결국 너는 안 나오다 나오는구나 같습니다 <웃음> 근안 나온 거딱 하나야 이거. 그래도 이거 다가져간다네 이거 5반 안 나오면 사기다 어? 5반이겠지 5반이겠지 5반이겠지 그렇지 <웃음> <맞지? 웃음> 드디어 미스트도 아닌 얼티비 노반 뽑았습니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결국에는 다 <웃음> 뽑았어 반다이 그래도 순서대로 넣어줘서 고맙네요 그러니까 다 뽑았다 이것으로 현실 가채 뽑기 끝